근데 축사를 할때 자기 손톱이 긴, 긴 사람은 손도가 막 시뻘고 막 천일 귀신같은 손톱이 있잖아요. 네일 아티스트 가서 막 붙여놓고.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없지만, 얼른 도 손톱도 감춘다 또. 이게 말이에요. 확올라 자기 얼굴로 긁어버리고 머리를 다찢어어요 제가 간정을 하나 할게요. 40대 초반의 여자 목사님이 아주 아주 신령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영빨이 있고, 축사도 잘하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자, 그런데 그날, 유방암 걸린 성도가 왔어요. 딱! 자고, 계속 기도하고, 예수는 축사하고, 막 계속 축기, 축사, 서포하며 기도하고. 유방암이 다 치료되버려서 며칠 만에. 그러는데 계속 한 사람을 붙잡고 며칠 동안 계속 야,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영발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치고 또 이제 귀신이, 귀신이 병을 유발하게 하는 영이 떠난다가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맴돌아요 청소되고 소재 되어서 깨끗해 보니까 어.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고 성경 보지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깨끗한 상태의 귀신이 일곱 마리 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사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리부를 많이 받으시고 기록된 성경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자들에게 세워진 팀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쳐서 본인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여 철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갈 수 있고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틈이 생길 수 있어요 나에게 가족관계, 이웃관계,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말로, 혈계로, 인격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많은 틈이 만들어 그럴 때막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 들어갈 때는 나 귀신인데 네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기치 않게 들어와요 밤 넘어 들어가고 틈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들이 그런다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겨 언제 들어왔지 몰라 주님 언제 이 알곡이 이렇게 가라지를 많이 뿌렸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 언제요 너희들이 잠잘 때. 잠잘 때는 말은 육신의 잠을 잘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깨닫지 못하고,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나서, 자화자찬하고, 오늘 엄청난 날이어서 우와, 내 몸을 통해서 귀신이 귀신 쫓겨나갔어. 와, 저 사람 나에게 사역받았어. 쭉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반에서 귀신이 막 들어가고, 막 발자가, 아! 이런 소리 들으면요 뿅 가요 또 귀신 정체가 드러날 때 귀신이 또 말을 할때너 누구야? 나! 마귀 동생이야! 그럼 또 솔깃해져요 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막 말을 해야지 예수로 물러가라 하아 하지마 하지마 네가 세상에서 제일 세네 영역 영벌 보통 아니야 그, 그 여의도야 그여의 그, 목사보다 더쎄 그러면 또 으스까부터 엉까부아 내가 더세다는 얘기야 나도 착각했어요 제 세계에서 제일 세다는 말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맞는 말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틀린 말도 맞게끔 믿게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역을 소모시켜 축사하다가도 귀신이 계속 나가고 나가고 끝없이 나가는데 딱 봐가지고 안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막히세요 제정신이 들도록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귀신이 또 팍팍 떨어지고 귀신이 안 나간다 할지라도 뇌 속에서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점점점점 힘을 잃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 힘을 잃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긍일한 마음을 달라고 할때야 그렇게 하면 너안돼 기도하지 마할 만큼 했어 그럴 때 마귀에 속아서 기도를 중단하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축사할때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 40대 그 여자 목사님 굉장히 했습니다 호남쪽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현장에 있던 분이 나한테 간정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뭔데요 유방암 걸린 환자를 쫓아 냈는데 그 목사님이 한달 만에 유방암이 생겨서 멀쩡한 목사님 유방암이 생겨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빽 믿고 그냥 하는 거지 무식하니까 무식은 용감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죽어시고 예수님이 쪼가다다도마해 주셨는데 뭐 예수님 빽 믿고 하는 거야 그냥 무식하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는 마귀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군 하나님의 냥 미가엘도 마귀와 싸울 때 마귀하고 동급이라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단 구름이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돈급이거나 더 강하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타락하니까 별볼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 시체 가지고 회방할 때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 가자면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잡으러 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역을 할때 지금은 여러분 사역에 집중도 해야 될 때고 있지만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가짜받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한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 중에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떨 때 임한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임할 때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아모수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가짜 예언자나 사회비 예언자나 몰라 다 몰라 아모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족쇄가 채워지는 말씀을 하세요. 족쇄가 채워지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야 하나님이 역사실 하때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어떨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섬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시를 막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시를 보여주셔 이거 보니까 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누구에게?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개시를 선지자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선지자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다 내게 보여주지 시 않고 하나님 절대 해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착각하고 이현병하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는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자세하게 다 설명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시좀 많았다고 하나님은 다계시 열어줍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체험시킬 수도 있지만 다음 날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도안 하시고 깜깜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경우 모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첫째 모든 경우가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경우는 나로 하여금 계시를 알수 있도록 해 주신 경우에요 모든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아 모든 경우는 아 내가 말 잘못했다 모든 경우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안해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개시 안해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회복하고 내가 회개하고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죄를 놓고 막회개하고 엎드리고 암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암호수에게 기도하도록 유발하기 위해서 재앙 내린다. 그것도그 재앙은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어떻게 할수 없는 기금이 올 것이다. 어떤 경우에 암호수에게 그걸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암호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우리 형제여 우리 자매 우리 가족인데 기결을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우리가 이 말씀 계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내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반포 해치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떠버리고 그러면은 매 맞을 일에 매 맞을 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탑승하다 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다. 네. 어떤 경우 특별할 때. 예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가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 하나님을 특별한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모든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 재앙이 내렸어 재앙이 내리는데 아무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수가 알고 있는 이 재앙을 모든 경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내리지 않겠느냐 모든 경우를 그런 경우에 속하는 그계시를 받던 아모스가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해를 못해 모든 경우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 수준이 어린 나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 하나님은 대부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미리 미리를다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것보다 그날 그날 하나님 나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재앙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걸리고 지향 안 당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삼 하고 오늘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영어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이 문양이냐 목회자가 왜 이렇게 개척해 오래 하냐 우리 사모가 왜 병들었냐? 이 병든 지가 벌써 10년, 20년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기도하다 죽자! 계속 최장창 기도해서, 최장 기도하다 죽자, 기도도 죽자. 응답도 없고, 능력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야. 자, 우리 사모도 이제 죽나보다, 죽을 병이 걸렸나보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 왜 우리 사모는 병들은 시집 보자마자 병들었으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 왜? 결혼하기 전에는 오냐 오냐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오빠들 사이에서 현자야 현자야 현자야 현자야 현자야, 현자야, 현자야. 직장만 해도 직장에서 돈 받으면 자기가 다섯 번에 한달 내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어? 저금 좀 했어요 시집을 때돈 하나도 안가져왔어 돈을 안 가져왔어. 왜냐면 나하고 연애하면서 돈을 다아버렸거든 내가 좀 문제가 많아서, 어이 강 선생, 미안한데 나 옷이 하나도 없는데 양복 한벌 맞춰줄 수 있어요? 참 내가 이게 자. 그런데 또 나한테 미쳐가지고 환장을 해, 환장을 해. <웃음> <웃음> 저도 실장님 저아 우리 김 김주은 전사 특도 회장을 만나서 내가 회장 때 사모님을 만났는데, 회장님, 저도 좋아요. 좋아요, 회장님. 뭐 필요하세요? 아, 양, 저기 종로에 갔더니 양복 한벌 굉장히 싸더라고요. 아, 좀, 좀 미안한데, 아이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그 5만 원짜리 양복이 한벌 있던데, 그 회색 양복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우, 해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가서. 남자들이요, 힘을 내세요. 미혼 남자들이요, 돈낼거 하나도 없어요. 대대해도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환장하고 그러면 여자가 돈다 내. 돈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 미혼 남자들, 아멘합시다. <웃음> <웃음> 아멘들을 안하네. 왼수들이 앉았나? <웃음> 뭐하다 이렇게 됐지? 지금 심각한 설교하는데.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뭐하다 이렇게 됐지? 지금? <웃음> 주님 생각이 안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 하면 어느 날 갑자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우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날지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착실하고 끝까지 즐기게 즐기고 즐긴 기도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엊그제 온 송교, 어제 온 우리 박광범 선교사님 우리 갔던 동기거든요 자기는 큰 교회에서 품목으로 있다가 그 옆동네 내가 생겨졌기 하는 거 봤거든요 사모님의 피쩍 말라가지고 피를 토하고 기침하고 있고 어린이들 둘이서 피쩍 말라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죽서 먹고 어? 거의 피를 먹다 싶어서 피를 먹다가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옷주서 입고 키웠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봤어한 번씩 오면 보고 가요 한 번씩 보고 가면 허... 개척 엄두를 못 냈어요 내가 동기목사님들은 제일 밑바닥이야 기도는 조금 제일 많이 했어요 성경도 한번 보면은 보통 300장씩 200장 300장씩 앉은 자리 성경 장세기를 보면 모세오경까지 다 봐버리고 선지사를 보면 대선지 소수자가 그냥 그자리에서다 그 봐버리고 왜 고리타곤하거든 제가 부수적이고 오직 성경 보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받고 근데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안 오고 안 보이고 안 잡히고 못 느끼는 거예요 산교도 갔다가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거 새벽교도 하면, 잠을 자면, 꿈으로만 하나님 역사하세요. 꿈으로.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세계로 다는걸 꿈으로. 근데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이 생활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저, 주님께 붙어있죠. 그저,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넥타이가, 넥타이를 잘안 풀었어요. 옛날 분들, 목회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 양복 입고 사는 거야. 자는 거고. 예. 그렇게, 강, 그렇게. 예. 기도할 땐막땀 흘리면서 기도해요. 펑펑 울면서 땀 흘리면서 막 쥐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일관이 막, 막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달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우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 성령의 불씨리 사건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암호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성에게뭘 행하시기 전에 어떤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증표. 예.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빠졌어요 예. 심판을 멈추는 기도를 혼자서 기도하는 거야 암호수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호소나 수많은 선지들에게 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족쇄에 채워지셔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주시고 권선이방 이런 말씀을 하셔 어떨 때는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게 내가 다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있고 배경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감이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안모속해 주신 거예요 어, 아까 그 얘기하려고 말했죠 사모님 어제 사역을 할때 우리 초창기에 그렇게 막 사귀었잖아요 귀신들에서 막 발작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와따 귀신이 허블나게 많다 오,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전혀 그런 사람이 있었는 그,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안 열어진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영안 열어 그런 걸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영안 열어진 것으로 착각을 해서 뭔 귀신이 허블나게 많고 워따 이렇게 막말은 뱀들이 있을까요 누워있는 사람은 귀로 다 들리잖아요 천령 영적으로 뱀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입에서 발사를 하시면 안 돼요 축사 받은 사람은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요 상처를 절대 죽서는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사를 계속 할때 좋은 주무사도 사모님도 요셉 전사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사모님이랑 같이 귀신 들어서 발전한 사람을 딱 누워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기 다리 양반다리 하고 그냥 딱 눕혀 놓고 계속 풀집어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짜리가 어른들이 귀신이 들어서 발전하는데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자기 무릎에다 머리를 대고 눕혀 놓고 계속 사용을 하는 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밤 새도록 6시, 7시까지 그렇게사용을 했어요. 아들과 딸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 들한다고 해서 막 굴리지 마라. 사람 막 굴리지 마라. 막 팔을 막 꺾고 그러지 마라. 다리를 꽉 붙잡고 요동하는데,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손목으로, 손잡이로 다리나 손목이나 잡대, 힘을 빼면서 순간순간 강력을 조절해서 팔이 꺾이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근데 우리 팀 사역들 잘 들어서 우리 주누교송들도 마찬가지야외부에서 누가 올 때도 잡을 때꽉 눌러서 발작을 하니까 꽉눌러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잡때 다치지 않도록 전에 그 김반성 집사가 막 내가 지옥가다 막 막뛰어오면 팔을 막 꺾고 이렇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그 영적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롭게 상황 판단 잘 하시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송도들이 외국 가서 집회하면 여러분이 직접 사역자 리더가 돼가지고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 판단 잘 해야 돼요. 비행기 탈때 비행기가 멈췄다. 우리 팀이 갈라졌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갈때 하고 안갈때 하고 불안한 불안 불안 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 팀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사단이 와해시킨다니까 어떨 때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언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야 왜 귀신이 그렇게 틈을 보여서 이간질 시키고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맞는 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참고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거사단의 역사는 같아요 참아 돼요 알았어 알았어 <웃음> 내가 또 성질이 또 아주 괴팍하잖아 그러면서 참아 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의 공동체야 심판이 지금 오고 있어요 첫째 심판 기군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스가 계속 보는 거예요아모스게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속 하나님도 참으시고 아모스도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않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 받는다. 나는 너희들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지향은 불로 인한 지향이 또 온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기근오는 재앙을 어떻게 넘겼어 근데 그리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야그 불은 바다를 삼키고 육주도 삼키고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강력한 불기둥으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암호소 실장 보면 암호소가 기도해서 팍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 그러니까 또 내가 기도해서 뜻을 돌이켰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자기를 그렇게 자기 기도를 막 드러내고 가짜보다 기도는 드러낼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자 우리 성경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암호에게 보시는 거예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홍수가 지금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며 너희들이 지금도 계속 우상숭비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제사장들이 베데레에서 아모스를막 무고해요 아모스가여러보왕을 배신했다 음.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를 편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평신도였습니다 나는 평신도였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누에 고치 있잖아요 누에를 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틀려서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지금 변화하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 훈련은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내가 보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있어요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대부분 훈련이 왜 하나님을 연다라고 훈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빨리 하라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요. 너좀 너무 빨아 좀 천천히 움직여라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고, 너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좀 봐라 그럼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급히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 끼우 저기 끼우고 꾸역꾸역 이런 곰탱이 마냥 이렇게 이렇게 세상 거 보고 다 보고 즐겨다지리고 그러면 한눈을 팔면 직사게 연단 받아요 죽도록 연단 받아요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신도 선지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어요 특히 뽕나무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믿는 거야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미리 절대 설명을 안 하신다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모든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 모든 경우는 설명을 안 하셔 특별한 경우는 로고스에게만설여을시고하게하시는 거예요. 을하나님하루하루 매일매일 주하루님말씀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님고 하나님이 고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하나고하고하 알려 주시면 로고스로돌아가고스고스를열심 말씀을 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말씀을 특별한 나님이 만들어지면 레마적이능력이 생겨. 신적인 능력 은사적인 능력, 귀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네. 자, 우리 분위기 방송 잘해야 되겠죠? 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네. 우리를 네. 늘 인도하신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꼭지야, 네. 어디 가자?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엄마! 엄니 <목소리>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마. 잔소리까지 봐. 다가보면 알아. 그래서 엄니 어디 가는데 가르쳐 줘야지. 따라오라니까. <목소리> 이것 저것 물어보고 어디 가냐 어디냐 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만 오고 막 가셔. 그러니까 뒤에 막쳐지는 거야. 언니, 안마 같이 가. 빨리 따라오니까 어디 가는데? 빨리 따라와 오든지 말든지 왼수야 총자야 그냥 따라가라 그냥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냥 따라가면 나중에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평상시에는 주 말씀 기록한 로고스 말씀도 있고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지금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안아지는 어. 그것이 그거였구나. 엄마가 따라오는 이유가 그거였네. 안 따라가 가지고 제가 볼테기를 맥맥꾸기 맞을 때가 있었어요. <웃음>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니까 나만 손해야. 매 맞는 고통이 오지. 점점 멀어지지 뒤에서 엄마 소리도 그냥 가버리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열심히 따라가면 아 엄마가 이것 때문에 나를 오라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오라 그랬구나 어디 가냐면 잔치집에 가서 음식 해 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음식 해 주면서 잔뜩 먹고 주머니도 넣어 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기 전에 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안 알려준다 가르쳐 줘서 알려줘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진단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는 알라고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르쳐 주실 때는 또 어떨 때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기건이 온다 불의 고통이 온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저 아무수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무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때도 분위기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해 그냥 기도해 목사님 제가요 아직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럴 때도 그냥 해요 사역자들도 세워진 팀들도 그럴 때는 목회자가 보고 있잖아요 사모님이 있고 전사님들이 있잖아요 딱봐고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때는 실수하고 잘안될 때는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없을 때 실수하면 여러분 시험 들고 서로 침받고 싸우기도 하고 욕지라고 막 산뜻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사모님과 내가 있고 전사님들이 있고 이럴 때는 해해 해서 실수하고 힘든 일도 있고 어린 일도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바로 잡을 수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니까 집사님 이건 이렇게, 권사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 팀들 역시 마찬가지야 다. 벌벌벌뜰거나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주님에게 오시면 성령의불을 받을 때도 응? 저것이 죠 나보다 늦게 온 거지 사역팀이라고 응? 귀신 나올지 모르겠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 네, 같이 여유를 갖자 엊그제 그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때 사역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은 또 반대로 또 그래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주님 또 다른 분들하고 다 내가 전해 봤는데 실제로는 손을 안대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은 강건논자 히브리인 히브리 강건논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사람들이 오면 은 히브리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이죠 불가족 천민 접촉금지 너무너무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유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부딪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배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제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큰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 앞에 심판감이 되버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왜 심판감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자고 그럴 땐 같이 가야 되고 빨리 가라 빨리 가야 되고 좀 속도를 늦춰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고 철리하자철리하고 봉사해라 봉사하고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어린아이 수준은 이해가 부족하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안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린 나이 수준이 되지 말고 좀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